안녕하십니까 이르트입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꺽지 집을 만들어 줄거예요 우리 꺽지 친구들이 이렇게 집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여기 사이사이에 껴 있거든요 좀 아쉽습니다 여기 한번만 보여줄 수 있나요? 여기 보면은 여기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음, 여기 바닥에도 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을 만들어 줄 텐데 어떻게 집을 만들어 줄 거냐면은 꺽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쯧 <웃음> 자, 이거를 잘라 가지고 꺾지 아파트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껍지가 최대 20cm 이상 자라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녀석이 한 10cm, 12cm 정도 되니까 우리가 이 파이프를 약한 18cm에서 한 15cm 오 사이 간격으로 우리가 잘라 줄 거예요. 한요 정도. 그래서 요거를 잘라 줄 거고 15개를 저희가 만들어 줄 겁니다. 갑니다. 아, 이게 15개가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세보니까 그래서 일단 9개 정도만 했습니다 9개도 이게, 많지 않을까 아 이게... 아 저거 만 아, 9개가 딱세 3개, 3칸이거든요 하나, 둘, 셋아 적당해요? 음. 반 정도 오는 사이즈 아, 적당합니다 근데 이게 깨끗하게 씻어줘야 우리 껍질들이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거 보세요 어, 엄청 크죠? 엄청 커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 껍질이 안에 들어간단 말이죠. 월세는 뭐, 얼마 받을 건데? 네? 세는 얼마 받을 아, 건데? 아, 세는 그, 하루 에 10만원 정도 받을 거예요. 얼마? 10만원. 하루에? 네. 하루에? 네. 한 달에? 네, 한 달. 아, 하루, 하루. 하루에 10만원? 하루, 한 달에 300만원. 야,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 돈박석에 올라앉겠다, 야. 당연하죠. 우리 껍질가 사는데 하루에 10만원, 어, 아야 합니다. 돈 받으려면 깨끗하게 해줘야 돼. 세입자들이 들어올 텐데, 맞죠? 그럼 그래, 세입자가 열받지. 그 그래, 세입자가 들어오겠어? 맞아, 요 자, 이제 여기 깨끗하게 닦아졌으니까 우리 세입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아파트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10만원짜리 아파트예요 아, 이총품들을 충분히 여기다가 붙여두고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자 1차적으로 여기다 놓고 다시 옆에다가 테이프 1층에 어, 3마리의 껍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주 좋죠 자그 다음에 2단계 자 오케이 붙여줬어요 칠 맞춰주고 위에다가 조금 더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팔이 아픈데? 충분히 녹여, 녹여가면서 해야지 안녹은걸 억지로 짜내니까 그렇지 천천히 짜야지 자, 이제 보니까 아파트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 어. 이야, 이제 점점 완성이 되어 가고 있어요. 기초공사가 아주 튼튼합니다. 아주 튼튼해. 크흐, 저희가 만드는 건물은 무너지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어. 여기다가 이렇게 콩콘드한번더 한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쫘아. 두개 해줄 거예요. 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기초 공사예요. 기초 공사. 자, 어, 됐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됐습니다. 이만하면 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저희는 오타방도 있습니다. 오타방. 요렇게 기가 막히죠? 어, 요렇게 딱 설치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일단 요거를 밑에 굳을 때까지 좀 기다려 주고 밑에 거부터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끝났고. 자, 됐습니다. 이제 굳은 다음에. 제가 물속에다가 넣어 주도록 하죠. 크으, 예쁘다 예뻐. 자, 들어갑니다. 오. 들어가고 있어요. 어. <웃음> <웃음> <웃음> 잠깐만 뜨 <뜯. 웃음> 가난 안줘야돼 아잇 <웃음> 잘 못만들었네 이거 잠깐만 돌멩이를 잘..잠깐만 나 당황했어 이거 어떡하냐? 돌멩이를 한번 눌러볼게요 아 되게 당황스럽네? 저 돌멩이 거꾸로 아파트 <웃음> 아잇 너 거기 있으면 안돼 나세입자들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직구경화로 벌써 몰렸는데 네. 뭐야? 어디 갔어? 저기 구나 조심해 여기 갇힌다 아, 이렇게 해야 돼? 아, 이렇게 해야 돼같은대요안돼안 돼. 안 돼. 아빠 안돼 그것도 가벼워 가벼워 이상하게 또 어떻게 타이타이이터 타임 이터 탑시 타이자 리모델링 다시 하겠습니다 아 이게 처음 하니까 부실공사야? 부실공사 됐네 아 다시 다시 이제는 위로 2단으로 좀 높게 쌓아봅시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완성이 되었습니다 일단 아까는 삼각형 집이었다면 지금 뭔가 고층 여기는 20만원짜리 여기는 10만원짜리 밑으로 갈수록 가격이 싸요 여기는 상가인데 어,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자 이거 굳고 다시 한번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실패하면 안돼요 이거 영상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실패 하면 안됩니다 2차 도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란 따라란 따라란 따라란 따라란 따라란 따라란 손을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와우 오 와우 자 여기 보시면 뜨지 않았습니다 뜨지 않았어 어 보이시죠? 집이 이렇게 잘보이실거예요 그럼 제가 우리 꺽지 친구들 여기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이쪽으로 몰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꺽지 친구들이 들어가줘야 될텐데 자 어, 몰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여기 여기 있어요 꺽지들이 요거 봐 여기 다다닥 붙어있어가지고이 사이 있죠 여기 사이 여기 사이에 다 들어가있어요 자 우리 집갈거예요 여러분 들 여기 분이 없어도 되고 자집 저쪽으로 여러분들, 어, 좋죠, 좋죠. 우리 소가리 친구. 자, 졸로 가세요. 어, 이동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집 만들어드렸기 때문에 졸로 이동하세요. 졸로, 졸로. 자, 가세요. 여기 집 있어요, 여러분들. 텐트하고 월세 20만원이에요. 자, 잘 가고 있나요, 아버님? 안 가는데. 그래요? 월세가 비싼가 본데. 월세가, 월세가 비싸나? 어. 됐다. 강제 이주입니다 강제 이주 강제 이주 시켜보겠습니다 어! 들어간다! 강제 이주 자! 저기로 가세요 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꼬바리도 들어가세요 세자, 세자, 오. 자, 들어가세요 클릭자 어, 좋습니다자 들어가세요 어여기 조심히 들어 이야! 지금 잘 들어온다! 제 꼭지 그로 보내고 있어요, 아빠. 들어가세요. 아, 들어갔다, 들어갔다. 자 우리 껍지 친구들이 아파트에 입주해 있습니다 야 이게 완성이 됐고 여기 한번 볼까요 어 여기 맨 위층에 제일 비싼 월세를 살고 있는 우리 껍지 친구예요 그리고 여기 껍지 밑에도 자리를 잡았고요 그럼 여기 1층에 가장 핫합니다 아, 1층에 껍지들이 다 이렇게 모여있네요 어, 자 우리 꺽지 친구들이 아마 잘살러줄 거고요 어 저는 다음 영상에서는 꺽지 먹이를 잡으러 가는 걸 한번 촬영해 볼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이리티비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 꺽지하우스도 안녕